속보입니다. 뉴 데일리 오승영 선혜정 기자의 단독 취재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USB 하나를 건넸던 것인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구조화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정부의 USB 관련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설마설마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는 그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넣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USB를 전달했고 여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둘째 북한과 공유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한반도 미래의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알 권리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네 번째 따라서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안에 담겼던 파일과 동영상 자료 전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답변기관으로 선정된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6월 16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때 USB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기록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자료도 제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문전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조차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적시한 채 정보 부존재를 통제하오니 양해 바란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usb 내용을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도 찾을 수 없고 관련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usb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USB가 없으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자료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은 이 USB와 관련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서 전달됐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예 이것에 관한 관련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신경제 구상이 남북 모두에게 좋은 구상이라면 국민에게 논리 알려서 홍보라도 해야 할 내용인데 검색조차 안 된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당연히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날 그 사건, 남북회담 당시에 김정은에게 대용량 USB 기록장치를 넘겨준 그것만으로도 범죄적 관점에서 의심스러운데 더구나 이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믿어지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사람들의 행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조차 몰랐던 멍청한 자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이 믿어지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았고 절대로 공정하지도 않았고 김정은에게라면 그저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치고 싶어했던 문제인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론상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 못할 구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떳떳하게 남길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아예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뭔가를 김정은에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알면 자기가 다칠까 봐 아예 기록조차 남기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자료를 슬그머니 넣었는지 누가 압니까 거기에 비트코인 등 돈을 넣었을지 누가 압니까 핵발전소에 관한 비밀을 넣었는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떳떳하다면 왜 국민 모두가 지켜본 대통령의 행위를 숨기고 퇴무에도 기록물 목록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신경제 구상에 관한 자료라는 것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다음 정부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자료로 비치해 놓는 게 상식인데 이 자료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usb에 뭔가 다른 비밀스러운 것을 넣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신경제 구상인이 뭐니 하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를 넣었노라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에 쏠리게 해놓고 뭔가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비밀 을 넣어서 넘겨준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이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들만 하더라도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월북 조작 사건 북한 어부 두명을 되돌려 보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방안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러 양산에 들른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 등그 거짓말의 끝이 어디인지 도대체 이제 가늠조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에게 여적죄를 물어야 할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을 포함해서 이 자료 삭제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지난 3월 30일자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usb는 진실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방송을 내보낸 바 있는데 무려 80만명 가까운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usb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최초의 방송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에는 노란딱지가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누딱에 걸릴만한 내용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만 뭔가 이 내용에 찔리는 게 많았던지 그동안 구글 측에 신고 내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을 조금 추격해서 본 방송 뒤에 이어붙여 놓았으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너준 usb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는지 원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방송을 끄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나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회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슬그머니 쥐어준 usb 아직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왜 하필 usb에 넣어서 건네주었는가 usb란 본래 정보기록장치입니다 usb를 건네주었다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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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보도하고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알면 안되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라도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기자로서 또는 누구라도 당연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세번째 usb에 들어 있는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라도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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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했음은 물론입니다. 감사원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이 삭제된 자료 중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기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파일 17개가 발견됐고 이것들은 모두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일들이 작성된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로